이몇살때 나오는 거야? 우리 학교 다닐 때, 2000년대 초반이야. 2000년대 초반이야? 아0 0 초반이라고 생각했네. 어쨌든 음, 음, 음, 음. 그거를 이제 편곡을 해서 새로 음. 리메이크 그, 어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오는데 가창자가 음. 이제 김수찬 음. 님, 얘기를 들었을 때 수찬 님. 어머니의 열화 <열어와> 같서 어. <웃음> 처음으로 내가 집에 어머니를. 하고 하고 그래. <웃음> 이런 일은 이런. 뭘 어, 하겠다고 엄마라고 어. 하지 않고 엄마 <웃음> 가 나보다 잘하는 가수야 <웃음> 그렇게 물어볼수있는 음. 최초의 아티스트셨던 음. 것 같아 맞아 끼가 진짜 어, 응. 응. 그러니까 모두가 입을 모아서 그 미스터트롯에 나패바지 영상을 쳐다보 <목소리> 그냥 누군가한테 김수찬 이런 아티스트한테, 아티스트에 대해서 물었을 때 빠지지 않고 말한 게 틀지 않고. 이많아이 얘기를 빠지면 안 들었던 것 응. 같아.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냥 그, 아까바지 영상? 그걸 보니까 그 보니까 그엉덩이랑또 이렇게 또사해서그리베이트에서 그 나온다는 게 너무, 너무 찰떡 같은 응. 거야. 그래서 맞아.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이거 새롭게 이게 아무래도 시, 거의 20년 가까이만 음. 나오니까 뭔가 요즘에 맞게 어, 어. 뭔가 남녀 음. 모두가,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생각을 어. 할수 있게 그렇게 음. 조금 가사를 조금 일부분 아. 선택을 해서 고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거고 사실 우리가 의도한 바는 어. 아니긴 하지만 그 동안 주로 작업을 했던 음. 곡들이 좀 아이돌 음. 그룹의 노래들이 많은 편이었는데. 음. <웃음> 트로트를 사실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왜냐면 나는 진짜 굴반, 그, 어덩이를 은혜 받기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, 아, 언젠간 정말 진한 트로트를 사보고 싶어.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. 나도, 나도 똑같아. 나도 그거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나는데 음. 트로트 써. 라고. 음. 내가 만들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음.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없어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어, 어, 어, 어, 어, 아, 의뢰 전화 받던 순간이 너무 전에 어, 아, 그래서 콘서트도 갔죠 아, 저는 미스터프로테 서울콘서트를 <웃음> 하라 며칠째 할때 <웃음> <가>, 가고요 엉덩이랑 <웃음> <몽골이랑> 같이 <웃음> 너만이 엉덩이에 성장을 <웃음> 들을 수 있다고 그래. 사실은 그래. 내가 요즘에 엉덩가 되게 음. 좀 나감이 너무 이게. <웃음> 그러니까. 또, 또 주말이 제아 응. 아, 엄마 근데 그 주말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엉덩이 안돼 이래 가지고 아빠 랑이게이가 좋겠다 <웃음> 가잘 보고 이게 너무 선물을 잘하셨어 음악방송 공연에 아이돌 재즈 응. 응. 뮤비 어. 어, 그러니까 티저도 안쇼케이스다 눈가에서 다 보셔가지고 그까 콘셉트 사진 너무 아니. 요즘 제 부족함이 어 아니 아빠가 그거 발매된 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되게 축하를 많이 해주시긴 하지만 사실 이동그로게관이 <웃음> 없으시니까. <웃음> 아 그치. <웃음> 그랬는데 진짜 엉덩이 발매된 날 계속 엉덩이 들어가 붙잡 <웃음> 붙 <긴장, 긴장, 긴장. 웃음> <웃음> 거의 나이트 분위기로 집이 <웃음> 밀어볼만한 같낌 <웃음> 우리 아빠는 요즘에 우리 아파트에 크게 그래. 계속 광고가 어, 나와요. 엘리베이터에 던 갑자기 아무 흔드림 없이 왼쪽을 좀 들고. 뭐야, <웃음> <웃음> 노래야? 뭐야? 어, <웃음> 어, 어, 뭔가 이렇게. 아, 진짜 너무 감회가 난다른 것 같아. 되게 너무 흉니같은 기분. 아, 또 하게 되면 좋겠어. 다음에 또 계속 음. 앨범 작업을 하실 텐데. 어. 뭔가 어쨌든 성인가요 장르의 처음으로 우리가 이름을 많이 우리? 기념비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, 맞아. 아, 그냥, 그, 응. 그 리가 언젠가 미래 트로트 곡을 쓰겠는데, 응. 그게 조금 더 가깝게 와도 괜찮겠다, 라는 응.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응. 재밌었어. 방식이 응. 다, 방식이라기보다 그냥 좀 어, 방향이 다르다스타일안 음. 써본 스타일로 하아요 어, 이제는 새롭고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준비돼 DM이라도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자막으로 띄어주려고 우리 계속 개죠? 우리 개죠?